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에헤 난리 난리. 얘네 마스크 없을 라고그도있어지그야지그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! <웃음> 물안주니까 그러지. <웃음> 물라안 줘. 애를 데리고 거다 먹었어. 먹었들 딸네들 다니지 마. 그게 다. 으아, 으아, 으아, 전아 으아, 으 거기 아지마 안돼. 아 <�ELLOP> 다음에 갈비뼈를 끓어있다면 숟가아에 숟가락을 끓야돼요 짠! 무슨 일이야? 야 Thank you. 나야, 네, 또 씻어야 돼. 빨리 나와. 또 모르는 척하지만 눈떡